형, 형, 형, 형, 형, Let's do this. What? Oh, <웃음> oh, <shit. 웃음> 야, 오자마자 죽여버려, 이거. <웃음> 바로? 금방 와다. 예? 금방 와다. 뭐와더구요 금방 와, 금방 와. 아, 금방 와. 으, 라이크! 오, 아 m 컴 o 아 i n g i 컴이 o m i n g i 하나 더! <웃음> 오늘 도망가려고 있어. 어. 일단 먹었다. 다시 아, 도와 드려야 되겠네. Hello t h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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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맛있어 보인다? 한 입만 먹어도 돼? 아니 한 입으로 먹자다 너 고마워 <웃음> 아! 야!! <웃음> <웃음> 야 먹자! 자 말을 열심히 잡는때아왜한 <웃음> 입만 먹고 썰어? 트치가 막으러 오겠지? 그걸 예측해서 일단 부스터 2단부스터 야트치 예? <웃음> 예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단단한 척 없나? 단단한 거? 도노. <웃음> 오 리신 여기 있어요. 나 갈게요. 근데 저 피가 없긴 하거든요. 어내 거. 여기 거. 어? 어 내가 먹었다. 경치야 병... 죽여. <웃음> <오>. <웃음> 가능할까? 가능할 것 같은데? 될것 같은데? 뭐야 이거 아, 칼리 진짜 체스탄 우리는 이때 저 화염룡만 먹으면 4 드래곤이었습니다 저의 선택지는 당연하게도 나 아, 있긴 하거든요 콜리쥐 <웃음> <홀리비. 웃음> <허>, 네? <웃음> 헛! 야, 해프미 어. 꽝! <목소리> <목소리> 뭐가 이렇게 있어? 뭐가 뭐야, 뭐야? 누구야? 뭐야? 아, 아까 계속해. 아, 어. 어. 어. 이서 어?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내가 잡을게, 내가 잡을든 내가 잡히든, 내가 잡히 내가 잡히 내가 잡히든, 내히 내가 히